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실제 제가 얘기 드린대로 아파트 매도 문의를 물어보고 매수 문의를 물어보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어디를 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보고 다녀보셨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뭐 얘기 드린 내용과 비슷한 맥락도 있었지만 실제 투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현재 재개발 투자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파트가 폭락하면서 이상 재개발은 답이 없다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재개발이 희망이 있느냐 뭐 얘기를 하고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희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찾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신뢰는 완전 바닥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투자를 물어봤을 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손님들한테 먹히지가 않습니다. 현재 경매에 나오는 매물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일부 주택이나 상가들이 거래도 많이 되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은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발수구 쪽으로 아파트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억 9,400에 저렴한 아파트까지도 23년 2월 14일 매각일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주변 일대에 뭐 22년도에 일부 거래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은 현재도 계속해서 아파트 매물들은 뭐 나오고 있는데 감정가가 2억 2천인데 현재 최저가로 1억 5천 9백 그리고 마찬가지 감정가가 1억 2천인데 최저가가 현당 623만원이에요. 그리고 상가로 보여지는 경매 물건은 감정가가 64억 5천인데 실제 최저가는 45천만원에서 억 지금 23년 2월 20일 매각일을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아파트가 지금 감정가가 5억 천만원인데 최저가 2억 5천으로 23년 2월 28일날 매각일을 놔두고 있고요. 대공역의 역세권에 인접해 있는 오래된 아파트의 상가입니다. 13평인데요. 감정가가 7천만원, 최저가가 7천만원에 매각기일이 2월 14일이니까 적어도 몇 번의 유찰은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대동면이션 감정가가 2억 2천인데 최저가 1억 5천 구백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최저가도 계속 떨어지죠. 매각일이 23년 2월 14일. 상인동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인용 이편한세상 마찬가지 지금 아파트가 9억 2천에 매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한두 번의 유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월성 화선타운 마찬가지 감성가가 4억 800이었는데 최저가 2억 8600으로 매각일이 1월 17일로 잡혀져 있고요. 그 뒤쪽에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들 다시구 쪽에서 많이 나오네요. 월성, 화성, 메르디안 같은 경우도 감정가가 7억 2천인데 최저가 5억 4 0 0으로 1월 17일 매각일이 잡혀져 있고 그 뒤쪽에 마찬가지, 지금 월성 2편은 세상 마찬가지로 지금 4억 2천 4백에서 최저가가 2억 8백, 2월 9일날 매각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폴리동에 볼리드림뷰 마찬가지 아파트 감정가가 상용9 0 0에 최저가 2억 3천, 매각일은 2월 9일날 매각일은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하죠. 성당드샵 같은 경우도 감정가는 48,500인데 최저가 3억 4 0 33평 아파트들도 지금 계속해서 경매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감정가는 3억 3, 3 2 0 0에 최저가 2억 3천인데요. 천구그림미이션 같은 경우도 현재 33평. 대부분 첫 번째 유찰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경매 낙찰이 된다면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더욱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주택 경우도 지금 송현영 옆에 지금 9억 2천에 23년 1월 달에 60평이 거래가 되었고요 오늘 경매가 아닙니다 경매 표시는 이렇게 생긴게 경매고 이건 일반적인 거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다세대 5천만원 짜리도 실제 23년 1월 달에 11평 거래는 되네요 장기 초록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가가 6억 4백인데 최저가가 2억 9 6 0 0까지 그리고 아직도 매각기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미스턴 마찬가지 감정가가 15억인데 최저가가 7억 7천 매각일은 23년 2월 23일 로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23평에 지금 용산우방타운 같은 경우도 감정가가 3억인데 최저가가 1억 4 9 0 0 거의 반토막입니다. 여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각기일은 남아있고 평리동의 단독주택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8억대 정도가 되면 주택보다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23년 1월에 달 8억 8,5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얼핏 봐도 지금 2m, 4m 도로 정도 돼 보이는데 최소 6m에서 8m 이상의 도로를 접한 상가주택이나 주택을 구입하시는 걸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어서 다 구입을 했겠지만 저같으면 차라리 속집보다는 6m, 8m 정도의 상권이 있는 곳을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일 롯데캐슬 마찬가지 감정가가 5억 4,500에 최저가는 2억 6,700, 매각일은 1월 26일입니다. 한신휴플러스 마찬가지 감정가는 3억 3,700인데 최저가가 1억 6,500, 매각일은 2월 14일. 오래된 빌라죠. 감정가가 1억 4,400인데 실제 최저가는 7,056만원. 보통 워낙 오래되고 속집에 있는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 아니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현 상황에서도 아무리 저렴해도 구입해서는 큰 이익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산동 마찬가지 지금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26평에 1억2천 거래가 됐는데 완전 속집이죠. 이런 거 재개발 바라보고 구입했다면 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들고 가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가건물이 25평에 3억에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23년 1월달에 57평 상가건물이 3억 8천 통상 제가 확인을 해서 들어가보면 은 오래된 단층이나 2층 주택의 상가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 일부 거론이 되는 아파트 같은데 감정가가 2억에 나왔는데 최저가는 9 8 0 0만원 현재 공사 중이죠. 억동클래스 24평 감정가가 5억 3천 최저가 5억 3천.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유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인데 실제 23년 1월달에 38평이 9억 4,500에 거래가 되었어요. 8m 정도 돼 보이는 도로를 접하고 있고 옆에 2차선인데 실제 요런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서 새로 지으려고 구입하지 않았나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구입하지 않았나 장사를 위해서 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늘 당 효성 해밀턴 블러스 같은 경우 감정가 5억 7천이고 최저가 4억 1선 매각일은 2월 15일. 그리고 23년 1월 달에 지금 단독주택으로 나오는데 보통 이제 뭐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거나 2층에 주택. 그런 경우도 대부분 뭐 단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대지가 60평에 매매금액은 6억 4천 9백. 그래도 평당 1 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오롱하늘채 같은 경우도 실제 매각 길이 2월 15일 경매로 나와 있고 한두 번더 유찰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감소가 4천만원인데 최저가 2,800에 오래된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경매에 나오고 있고요. 수정구 상동의 대도로변이죠 상가건물 거래되었는게 43억에 23년 1월달에 거래가 되었고 그 옆에 마찬가지, 59평에 8억 6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현재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도로가 적어도 뭐 3m 이상이 전혀 돼 보이지 않는 도로입니다. 혹여나 뭐 재개발 보고 사지는 않았겠죠. 대구에 더 이상 재개발 투자 가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런 같은 경우도 지금 23년 1월 달에 2억 2천에 63평이 거래가 되었는데, 뭐 거의 지금 요 도로는 물었어요. 요 도로는 물었는데, 거의 속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재개발 투자가치로 구입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따져보면 속집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38평에 2억 3천 5백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 그 1m의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 같아요. 이런 매물이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뭐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런 상가주택이든 주택이든 아니면 토지라도 구입을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정화 우방 펠레스 같은 경우 감정가6 4천 5백에 최저가 4 5천 그리고 수성만 하늘채 같은 경우도 감정가가5억 7천 인데 최저가 가 2억 7천 9백입니다 35평의 아파트가 지금 뭐 이렇게 경매로 거래가 되었다 빌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도 지금 계속해서 뭐 경매로 나오고 있는데 감정가 2억 3천 2 0 최저가 2억 3천 2백이죠 뭐 1월 19일 유찰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지는데 요쪽에는 완전 산 뒤에예요. 산새, 세소리도 좋고 공기도 좋겠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구입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동에 대도로변인데 대단지 아파트 건너편인데 3 9평에 9억 물론 지금 현 입장에서 아파트가 충분히 살수 있다면 분위기가 좋고 경기가 좋고 뭐 상권이 살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런 매물은 정말 좋은데 현 입장에서 아파트가 죽으면은 주변 일대에 대부분 상가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나를 건너고 안 건너고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나마 횡단보도를 물고 있어서 아닌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물동에 이면도로 쪽인데 58평에 4억 5천이죠. 저는 뭐이 돈이면 사실 이쪽보다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상권이 있는 곳에 구입하는 게 지금 현 입장에서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돈에 맞춰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분산 투자를 위해서 아파트나 상가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무조건 상권이 좋은 곳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최소 속집은 지금 현 입장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 재개발 아닌 이상 속집을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지선동에 서른평의 신축 상가주택 같은데 6억 8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대우 트럼프 마찬가지 감정가가 10억 6,100인데 최저가 7억 4,300에 실제 34평이죠. 23년 2월 14일 날 매각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구의 캐슬 골드파크 감정가 6억 3,500인데 33평이 최저가가 4억 4,500. 매각기일은 1월 25일 수중구 만촌등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상가주택이든 주택이든 다세대든 경매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감정가 뭐 1억 3천에, 지금 최저가 1억 3천 이제 시작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 아파트에 지금 입편안 같은 경우도 감정가 13억에 최저가 13억, 2월 22일 경매 매각일인데, 뭐 시간이 더 지나면 금액이 하락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 감정가 17억인데 최저가 12억에 수성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도 매각일이 2월 15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데 지금 32평에 5억 6천 이거는 재개발 알면은 야 이렇게 구입하는 사례들이 진짜 있네요 아직도 그리고 지금 23년 1월 90평에 12억 8천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데 보시다시피 대부분 속집이에요 이거 뭐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 재개발 때문에 구입을 했다면은 제 생각에서는 장기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옆에 마찬가지 23년 1월 달에 53평에 4,700 도로 접한 부분들이 2m도 채안돼 보입니다. 거의 뭐 2m, 1m, 3m 될까 말까인데 이런 주택이나 상가주택이 다가구 주택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아파트가 하락하면 재개발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미분양인데 누가 주택을 구입해서 재개발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재개발 쪽으로 생각하고 2m, 1m 속집에 뭐 저렴하게 하나 던지놓겠다. 그런 분들 예전 영상 참고하시고 마음 비우시기 바랍니다. 월드메리디안 카운티 같은 경우도 현재 경매권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동아이와 아이워시도 지금 경매권으로 나오고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들도 경매매물로 나오고 있고 구축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성타운 같은 경우도 현재 경매로 나와 있고요. 뭐 지금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경매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오래된 아파트, 뭐 빌라, 할것 없이 계속해서 경매로 나오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레미안 수성 같은 경우도 감정가 12억에 지금 경매물로 나와 있는 최저가가 8억 4천, 매각일은 2월 9일입니다. 오래된 열립이나 아니면 오래된 빌라도 계속해서 경매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일부 경매매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지금 경매 가격이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시남건영캐스빌 같은 경우도 지금 경매로 또 나와있지만 이런 역세권이 사실 역세권이 아닙니다. 기찻길 소음이 가득한 그런 좋지 못한 환경에 저는 아파트나 빌라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또 더블 역세권이다, 초역세권이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12평의 오래된 아파트죠. 지금 감정가 6,900에 최저가 4,800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은 경매가 왜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지금 그 정도로 경기 자체도 좋지 않다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오피스텔 1억 4천 인데 최저가가 4천 9백만원에 야 이거 뭐 중공 2020년도에 중공이 된 오피스텔 인데 이런식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네요 그리고 23년 2월 달에 지금 대구 공업대학 공업고등학교 옆에 지금 뭐 다가구 주택이 거래가 되었는데 76평에7 5천 3백 그리고 실제 건축은 2017년도에 건축이 되었어요 일단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걸 다 바라보고 구입을 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6 메다 이상의 도로를 물어 주는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대부분 2, 3 메다 에 아우주택이나 주택들 거래량이 일부 좀 있는 걸 봐서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감정가 3억 2천에 최저가 3억 2천 2월 16일에 나오는 대연 시나멘션 오래된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경매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대연 드란체 같은 경우도 감정가 4억 1 1 0 0만원에 최저가 2억 8,824 평인데 완전 거의 바닥으로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동구 지만은 나름대로 거래가 예전에 좀 있었는데 태어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9천에 지금 경매가 나와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일반 뭐 일라나 다가구 주택 비슷하게 보이는데도 거의 속집이죠. 지금 경매로 지금 감정가가 2억 1600에 최저가가 뭐 1억 6배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감정가가 4억 6천에 최저가 4억 6천 이제 시작되는 뭐 오래된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경매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경매 매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오래된 열립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6 9 0 0에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대구 전체의 다가구 주택이나 주택, 상가주택 그리고 아파트 경매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뭐 준수한 건지 심각한 건지 아니면 더 내려갈 기미가 엄청나게 많을 건지 어느정도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번영을 혁신도시도 계속해서 아파트들, 경매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 주택이나 연립, 다가구 주택들도 거래는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